만들어지는 아이돌 원어원에 대해 알아봤었죠. 음, 오늘은 그것과의 정반대 개념인 확장형 아이돌 N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T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개방성과 확장성. 음. 기존 아이돌들은 한번 결성되면 보통 그 멤버 그대로 활동하는 편이잖아요. 음. 근데 NCT는 다릅니다. 그렇지. 뭐 음. 멤버가 탈퇴를 하거나 뭐 집에 갈래요 이런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만 n c t 는 계속해서 추가 멤버가 그룹에 합류를 하면서 점점 규모가 늘어나는 유니크한 컨셉을 가진 아이돌 그룹입니다 뭔가 예전에 그일본의 번뇌걸즈라는 아이돌이 번뇌걸즈? 떠오르는데 뭐냐면 그 불교 있잖아요 108배 그 번뇌 어 그거를 갖다 해가지고 멤버가 100... 아. 108번 냈1명 108명. 멤버가, 멤버가 108명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두, 두 달밖에 <웃음> 활동을 안 하고 끝냈대요. 아, 왜요? 그니까 뭐 너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 팬들의 그좀 음. 개개인의 업무하기도 좀 힘들고 아. 그리고 자리 선정 싸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게 계속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음. 콘셉트인 NCT는 어떻게 운영될지 솔직히 살짝 걱정은 되는데. 맞아. 음. 이 학장형 아이돌 NCT라는 그룹이 어떤 아이돌인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NCT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고위 밴드이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룹명인 NCT는 2016년에 신기술인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를 딴 것이라고 하네요. 2016년 1월 27일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는 n c t 관련 첫 발표 당시 그룹의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선발 때인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NCT U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되고 같은 해인 4월 15일에 KBS ETV 뮤직뱅크에서 데뷔했습니다. 이어 서울팀 NCT 127과 청소년 연합팀 NCT DREAM이 차례로 등장했죠. NCT를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한 개방. NCT는 멤버 수의 제한이었고, 새로운 멤버의 영입도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 수에 제한이 없는 유동적인 컨셉트의 아이돌 그룹을 구상하게 된 것이죠. 즉, 네오쿠처 테크놀로지의 NCT의 팀명이면서 동시에 SM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문화기술을 뜻하는 셈입니다. NCT 시스템에선 프로듀서가 곡에 따라 최적의 구성으로 보이는 멤버를 자유롭게 투입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한 확장! 많은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NCT는 기존의 많은 멤버 수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바로 서로서로 서로 활동하는 구역을 제한하고 분담하는 것이었죠. NCT는 세계 각 도시마다 서로 다른 팀을 구성하여 데뷔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가령 NCT 127의 경우 서울의 경도인 127을 팀명에 붙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무대에서 데뷔한 NCT 팀들은 같은 노래를 각자의 활동하는 나라의 언어로 부르게 됩니다. 또한 언어와 지역의 차이를 넘어 구성의 차별성으로 결성된 팀도 존재합니다. 바로 NCT U! 팀 NCT U는 유닛과 유니티들을 뜻합니다. 지역 팀들 간의 교류를 통해 연합된 멤버를 구성하여 NCT U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NCT의 선배격인 EXO의 시스템과 유사하죠? 이처럼 무한 확장하는 컨셉이지만 각기 그룹을 나누고 활동 영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팬덤의 분열도 없으며 그룹원 하나하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NCT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활동하기 때문에 팬덤의 크기 또한 무척이나 거대해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 데뷔한 것은 바로 NCT U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NCT U의 U는 유닛과 유니티드를 뜻합니다. 2016년 4월 9일 중국에서 데뷔했고 2016년 4월 15일 뮤직뱅크에서 데뷔했습니다. NCT U는 NCT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효시가 됩니다. NCT의 두 번째 서브그룹 NCT 127 2016년 7월 7일 타이틀곡 소방차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NCT 127의 127은 서울의 경도를 의미하는 곳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K-POP의 본거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K-POP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센터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합니다. NCT의 세 번째 서브그룹, NCT DREAM NCT DREAM은 2016년 8월 25일 휴인검으로 데뷔하였습니다. NCT DREAM의 특징은 바로 10대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팀. 성인들에게는 힐링을, 10대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을 포부로 하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의 컨셉이 10대인 만큼 성인 멤버는 NCT 드림에 합류할 수 없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멤버들도 해가 지나면 NCT 드림을 졸업해, 색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컴백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제한 확장형 NCT 아이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음. 이 NCT 같은 경우는 멤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음. 이렇게 늘어나는 멤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음. 지켜보게 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 또이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늘어나니까 이 아이돌 안에서도 자기 실력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실력 향상도 될것 같고요 음, 이런 확장형 시스템의 장점은 이 팀의 수가 수명이 가수 늘어난다는 거지 아. 또 기존에 고정된 멤버가 아닌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기 때문에 계속 화두에 오를 수 있고 또이 애프터스쿨 보면 은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고 새 멤버가 맞아. 입학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계속 확장이 되니까 계속 화두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 좋은 일이네요. 그쵸, 그쵸. 수명이 길어지는 거니까. 응, 응. 이렇게 늘 새롭게 팬들에게 다가가는 NCT. 응. 저도 입덕할까 봐요. 응? NCT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민정이가 사랑해요?